안녕하세요 블로인포 가영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모여서 두런두런 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연휴가 끝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블로인포에서는 연휴 중에 나와서 놓칠 뻔했던 주요 뉴스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5% 정도 상승하며 6,520달러 대로 소폭 상승했고 시총상위 10위권 메이저 암호화폐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비트코인 캐시가 20% 가까이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일주일 동안 6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던 리플이 연휴 중에 반전하여 10% 이상의 하락률을 지속했는데요. 지난주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앞서며 2위까지 올랐었던 리플의 시가총액이 주말에만 2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2.68% 소폭 상승하며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비트메인의 홍콩 증시 IPO 출시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리플의 경우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추가 상장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 심리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의 금융대기업 JP모건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JP모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와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럴을 포함한 75개 세계 주요 은행이 합류하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CCN에 따르면 JP모건이 10월부터 시작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인 IIN의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은행그룹, 캐나다 왕립은행을 포함한 세개 은행만 이에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성장인데요. 여기에 IIN은 JP모건과 이드랩이 공동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QORUM을 이용해 개발됐습니다. 네, 이렇게 구축한 네트워크로 R3와 본격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JP모건은 2016년에 이미 블록체인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음에 R3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도 했었죠. 네 현재 세계 각 지역 은행들에서 국제 결제를 하려면 세개 또는 네개의 중개 회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때 규정 준수 및 기타 데이터 관련 문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과정을 줄여 소요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국제금융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이 그간 금지해오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광고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구글 측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극단적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구글 암호화폐 광고와 관련하여 금지를 해제했던 것은 앞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프로젝트들과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구글의 일방적인 암호화폐 광고 전면 금지는 여러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왔었죠. 블랙모어 그룹의 CEO 너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였다가 미성숙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었고 이 회사들이 규제에 대해서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나 도방 웹사이트와 다른 종류의 비일류적 광고들을 여전히 허용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질타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이번 결정은 구글의 자체 인증을 통해 광고 수익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에 한한 허용인데요. 10월부터 오로지 미국과 일본 암호화폐 섹터로부터 인증된 회사들만 구글 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하나며 여전히 ICO와 전자지갑 관련 광고는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즉,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구글은 수작업으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긍정적인 비즈니스 광고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구글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광고 허용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시 암호화폐로 집중시킬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가 캐나다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 회사인 스퀘어의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ASIC 칩 채굴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ASIC란 주문형 반도체를 뜻하는데요. 스퀘어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ASIC 마이닝 칩을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인 채굴 ASIC 장비업체인 비트메인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비트메인과 타이완의 TSMC는 비트코인 채굴업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죠. 비트맥스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트리머 S9을 포함한 채굴장비 이익 손실에 위험이 있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트메인의 스퀘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네 이번 삼성과 스케어 사이에 체결된 협약 소식은 현재 중국계 마이닝풀들의 해시파워 점유율을 일정 부분 뺏어 올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어느 채널을 이용하시나요? 저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때는 스티밋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스티밋에서는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구조여서 그런지 다른 채널보다 정성스럽게 작성된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스팀이 시 연휴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큐레이션, 내부거래소, 댓글쓰기, 시간제한 변경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팅파워가 사라져 버린 건데요. 스팀은 공식 채널을 통해 하드포크20 업데이트 이후 블록체인 가동시 보팅파워가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진은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5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팀 측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하드포크는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스팀이 측에서 복구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스팀어분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며칠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동안 나왔던 주요 뉴스들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긴 연휴였던 만큼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록인포는 계속해서 코인시장에 관련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